만에이 말은 마리의 아. 천옥사 사이즈가 엄청 커요 물건 같은 경우가 나오는게 물건어랑 비교하면 두배 정도 될것같더라고요 물어보니 핵감 다 된다더라고요. 눈이동대가발동 활동하고 음. 냄새도 안 나요. 2 0 마리 한 짝에 2만은 아니면 천원 거. 좀 작아 보이네. 생긴 게다 이래서 네. 선도가 어떤지 모르겠어. 어 이게 좋다. 이게 괜찮아요? 아네 이게 되세요. 그럼 하나 빼드리고. 제가 결제 해놓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수산물 바로 갈고리 흰 오징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영상은 이제 무코왕 위판장이에요 위판장에 가끔 구경 가면은 갈고리 흰 오징어가 있는 걸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좌판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갈고리 흰 오징어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생소한 그런 오징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주문진 가서 구입한 적이 있어 한 만원에 다섯 마리 정도 손질된 걸 구입을 했었고요 여기서는 꼴뚜기라고 불러요. 꼴뚜기, 음... 꼴뚜기.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너무 많이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이제 한 박스 2만 원, 말이 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앞, 경매장 앞에서 좀 나눠드리고 이제, 이제 나머지를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가져한 박스 2만 원이요한 마리 천 원짜리예요. 아두 마리 가져가? 네, 가져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여러 분 나눠드리고 제가 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실 지저분해 보이지만 선도는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정말 선도 좋은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펼쳐 봤거든요 생긴 모양을 조금 보세요. 눈 부분은 좀푹 들어간 부분이 좀 있고요. 좀 일반 오징어랑은 조금 다 몸통 이제 형태나 이런 거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르게 생겼고요. 일단 겉으로 봐서 요 색깔라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될게 살이 정말 연해서 잘 찢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껍질 같은 경우도 안 벗겨도 나중에 익히면 거의 저절로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지저분해도 신경 쓰지 않고 손질을 하면 돼요 자 먼저 내장을 꺼내 볼 건데요 지금 눈 쪽으로 한쪽으로 손으로 잡고 또 두개 의 손가락으로 몸통을 잡고 서쭉 잡아당기면 내장이 이제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하얀색 알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은 또 맛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알 같은 경우는 김치국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넣어서 먹으면 좋아요. 톡톡거리는 이제 그런 식감이 있고요이 간하고 알은 제가 이 오징어 찜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아놨고요그 다음에 누나라고 잎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연해 가지고 손으로 툭툭 툭 어, 뜯어내도 쉽게 이제 벗겨져요 네, 이빨도 그냥 엄지손가락 양쪽으로 쑥 누르니까 금방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거 좀 복잡하고 힘드시면 배 그냥 갈라가지고 내장 쓱 빼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오징어 모양대로 지금 사용해야 돼서 처음에 하는 방법으로 했고요. 보통은 그냥 삶아서 드실 거나 쪄서 드실 거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살이 연해서 쭉 찢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찢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좀잘 잡고서 손질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몸통 살하고 내장하고 다 분리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간장 조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칼집을 양옆 양쪽으로 다 넣어준 거고요. 근데 이게 일반 오징어로 제가 예전에 했던 영상이 있는데 어, 이거는 좀 연해가지고 이게 잘 찢어지더라고요. 칼집을 넣으니까, 칼집을 안 넣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드문드문 더, 촘촘하게 넣지 않고, 드문드문 넣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간장조림 소스는 간장, 미림, 그리고 청주, 요거 1대1대1, 요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생강, 아, 넣고, 그 이제 지퍼백 있죠. 여기다가 에 오징어 넣고, 이 방금 만든 소스를 집어 넣어서, 한 3, 4시간 짧으면 요렇게 재주신 다음에, 요거 프라이팬에 그냥 익혀서 먹으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별로 짜지 않고요 살짝 단맛 돌면서 짭짤하게 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 향이 은은하게 나요 자 이제 내장을 조금 정리를 할거예요 이제 찜할 재료로 만드는건데 이제 간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좀 잡다한 것들 다 떼어내서 이렇게 해서 어, 잘라 주고요 전부 다 이제 그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좀 잘게 썰어갖고 가위로 이렇게 막 다지듯이 잘라주시면 잘 섞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는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넣어줄 거고요 자이요 이제 간하고 알하고 이 다리 이렇게 잘게 썬거 하고 요게 참이 음식의 궁합이라 그런가, 매치가 잘 돼요 이게 재미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징어 몸에다가 집어 넣는 거예요. 네, 이 방법은 뭐 갈고리 흰오징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치가 됐던 오징어가 됐던 꿀뚜기가 됐던 꿀뚜기 같은 경우 좀큰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거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내장에뭐간 같은 거 싫어하시면은 다리만 이렇게 다져갖고 넣으셔도요. 요또 다리 씹는 그 맛이 몸통하고 다리하고 씹어 먹는 그 맛이 조금 재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쑤시개로 제대장 이제 터지지 않게 잘 아, 마무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찜통에다가 찌는데 내장이 들어간 거라서 확실하게 쪄줘야 돼요 완전히 푹 쪄주는데 보통 제가 한 25분 정도 이제 보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네 그렇게 해서 썰었을 때 흐르지 않게 네, 그 정도 그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껍질을로 보니까 저절로 벗겨지죠 자 이대로 일단은 식혀줄게요 엄청 뜨겁습니다 이거 네, 이렇게 아니면 통찌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요거는 다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해서 색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갈고리 흰 오징어는 저 같은 경우는 쪄서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삶게 되면은, 음, 좀 맛이 좀 밋밋해진다. 원래 조금 살짝 밋밋해요. 일반 오징어보다는. 그래서, 아, 요거는 제가 쪄서 먹습니다. 한 10분 정도 쪘어요. 그러니까 내장이 없는 거라 금방 쪄져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포크 같은 거로 살짝 눌러보면 잘 들어가죠? 요거는 남은 속재료인데 김치국에다가 넣는 게난것 같아요. 요거는 실패예요. 이제 오징어 찜한 거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잘라 주시면 돼요. 단면을 보게 되면 오징어 다리, 간, 알 이렇게 들어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장이 재놓은 거 있었죠 이건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센 불로 하면 확 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약불로 해서 타지 않게 익혀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이거 맛이 굉장히 좋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숙회라고 해야 되겠죠 네 식감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말 부드럽습니다 일반 오징어에 비해서는 사실 맛은 약해요 그런데 좀 다른 부드러운 그런 식감에 은은한 그런 단맛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매력이 있어서 어 요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 이게 너무 싱거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먹어보면서 생각나는 그런 맛이에요 자 이건 오징어찜인데 이게 참 재미있거든요. 이제 간도 있고 알도 있고 다리도 있고 겉에는 몸통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한 입을 딱 입에 물게 되면 알의 고소함하고 간의 그 진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리의 꼬들한 그런 식감이 또 있고요. 일반 오징어나 뭐 한치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들어도 좋습니다. 아, 이거 되게 별미예요. 이건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간장조림 이에요 이거 맛이 진하지 않아서요 어, 이 갈고리 노지 같은 경우에 양념을 참잘 흡수해요 짭짤하면서도 아, 살짝 은근히 단맛이 있어 갖고 아주 괜찮습니다 이리고 이제 이런 것들 밥반찬으로도 좋겠죠 네, 일반 오징어의 맛을 기대하면 은좀 아, 이렇게 호불호가 있어요. 아 이거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갈고리 흰 오징어만의 매력, 아주 부드러운 그런 식감과 그 양념했을 때도 다른 맛, 은은한 단맛 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렴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 쪽에서 이거 보이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